아니, 이게, 이가 올리면 올리록 늘어난데. 아 이거 다 치워. 아니, 이렇게 늘어뜨니까 잘해주지나네 더.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. 아, 거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고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하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즐로 가는 지운 정확하게 거운 즐거운 즐이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거 나나나. 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맨날 이히오이 너는... <웃음> 깨줄게 오케이. 그럼 네가 편하게 <웃음> <목소리> 이거 다다찾잖거좀 귀엽네. 둘다 너무 살쪘어 네. 아, 어? 여기 여기 줄까요? 담트를 따로 죠자 어, 상이 당장 있어? 상이 어딨어 어디 지 어디로? 담 와, 우 나도 처음 봐. 음, 음, 다 어떻게 신고 하 대박, 딱딱 맞아. 딱 맞아. 오박, 어, 어, 어떻게 이게 이거 어떻게 이게 딱 맞아? 살짝 살짝 키워. 나 나도 신었어, 아, 세상에. 이야. 감사합니다. 저는 인사 드려야겠다. 어, 감사합니다. 잘 신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형이랑 <웃음> 특별한 날잘 맞춰서 신고. 진짜 신고한. 목욕탕 가는 날, 맞습니다. 목욕탕 갈수 있는 거 목욕탕 가는 그... 날 맨발로. <웃음> 잘 지낼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너무 감사두 개를 똑같이 거. 음. 어요 너무 고맙이지아니 양이지 양이지 너무... 시선 교환을 많이 해주시는것 같아요. 부자 먹기 시작합니다. 네, 많이 다 하세요. 이제 날이지? 네, 안녕하세요. 네. 가수 버진아입니다. 오늘 저 우리 장민호 군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결과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그래서 아주 참 흑적한 하루였습니다. 녹화하는 데좀 재미있었어요. <웃음> 너무 뵙고 싶었는데 또 직접 뵙가주니 아유 야 고맙지 뭐 근데 네. 네가 앞으로 저 아까 마지막 노래 할때 네가 숨을 잘 쏟아내더라고 퍽퍽 그렇게 쏟아내는 건 좋아 좋은 만남 저, 이건 어디요? 아저 있고 우리 저 앞으로도 장민호 TV 팬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장민호가 더큰 나무로 할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권영이 화이팅! 호랭이 호랭이! 입니다호랭 사슴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화이팅. 고니다주심히요 <고생하십니다. 웃음> 그래 그래 그래. <웃음> 수고